8번금 0원, 비싼 요금제 3개월 유지, 내 기계를 반납하면 좀더 싸진다고 이거에 대한 제가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력인 여러분 매력 더하기 김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고 또이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인 방법과 좀 비공식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먼저 간단하게 저번에 어떤 영상을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폰을 구입할 때 중요한 것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. 어, 먼저 할부원금이랑 그리고 계약기간, 선택약정유무, 그리고 개인별할인 크게 이렇게 네가지가 있었죠. 그리고 개인별 할인에서는, 어, 뭐, 가족 결합, 가족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, 인터넷 결합 등 이런 결합 상품들.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, 어 개인이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부원금. 바로 이 할부원금입니다. 그래서 이 할부원금을 좀더 자세하게 파보려고 합니다. 먼저, 어, 이 할부원금을 내리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. 먼저 공시지원금 통신사에서 내려주는 공시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어, 대리점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리점 지원금인데 이건 대리점마다 조금씩 그 액수가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매자 리베이트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자가 본인의 그 리베이트에서 어, 얼마 정도를 떼가지고 이것을 구매자에게 페이백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, 관련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고 그걸 뭐 3개월 동안 사용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번째가 내 쓰던 폰을 반납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좀 하나하나 어,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폰을 좀더 싸게 살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공시지원금을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이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핸드폰에 대한 지원금 입니다 근데 이 지원금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그 단통법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줄수 있는 지원금이 한계가 있어요 보통 최신 기종이라고 했을 때 어, 맥시멈이 30만원 후반대 선이에요 그래서 어 보통은 30만원에서 이렇게 막 전으로 왔다갔다 하고요 통신사에서 공지로 주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뭐 판매원이 이렇게 어 개별적으로 조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리점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대리점 지원금이라는 것은 그각 통신사에서 각 대리점에게 지원금의 명목으로 그 일종의 어느 정도를 할당을 해요. 공시 지원금에 얹어주는 추가적인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고요. 어,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금입니다. 그래서, 어, 통신사 지원금에 더해서 이 대비점 지원금 있죠. 여기까지는 보통 그 폰을 구매할 때 할부 원금에서 알아서 제외를 해주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어 여기까지는 건들 수가 없죠. 건들 필요도 없고 그냥 어 알아서 까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어 대부분의 판매 그 구매자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하답니다.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세 번째로는 판매자 리베이트 보조금이란게 있습니다. 이것의 원리는 간단히 좀 말씀해드리면은. 판매자가 즉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폰팔이가 폰을 팔게 되면은 그 폰을 판매한 수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폰을 한대 팔았을 때뭐 얼마간의 그 성과금, 인센티브, 리베이트를 받기 때 받는데 이 리베이트에서 일부 금액을 구매자한테 떼어줘요 따로 이 떼어준다는 게이 어, 리베이트가 돌어왔을때이 구매자의 뭐 통장이 됐든 뭐 현금이 됐든 페이백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어 하루는 까지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만큼의 내가 입금을 받으니까 보조금 성격을 띄게 되죠.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어 단속이 좀 굉장히 심해졌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리베이트의 그 액수가 줄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있고 어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개통을 자주하고 폰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은 요새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. 네 번째가 있죠? 네 번째는 바로 그 신용카드에 관련돼서 할인을 받는 겁니다. 어, 이것은 관련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고 뭐 3개월 사용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붙어요. 이게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. 이것의 기본 원리도 그 판매자가 리베이트를 받았던 것을 페이백해주는 이것과 그 원리는 비슷해요.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이 신용카드 발급권에 대해 리베이트가 또 나와요. 물론 여기에서 뭐 3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좀더 리베이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내 핸드폰의 요금을 낮추는 겁니다.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판매자가 줬던 리베이트 피백 방식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. 최근에 노트10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건 할부금 0원을 주겠다, 빵원폰 이런 것들이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이 원리가 바로 이, 신용카드권이, 이 신용카드와 결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. 다섯 번째, 쓰던 폰을 반납하는 방법 이 방법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, 말 그대로 내가 쓰던 폰을 반납을 하고 보조금을 조금 더 받는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내가 폰을 반납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나온다거나 뭐 할부원금을 조금 더 내려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주고 또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냐면 은이 폰을 이 폰을 받은 그냥 간편하게 폰팔이라고 할게요 폰팔이가이 폰을 받고 이 폰을 중고시장에다가 팔아요 이 폰을 중고시장에 팔게 되면 기종에 따라서는 리베이트를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돼요 특히 뭐 아이폰 이런 기종은 가격 방어도 잘 되는 선이다 보니까 좀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죠 이것까지 생각해서 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뭐 할부원금을 깎던지뭐 페이백을 받던지 페이백을 해주던지 이러한 것을 어, 쓰던 폰 반납으로 좀더 싸게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이 뭐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어요 어차피 일반인이 중국 시장에 팔고 이런 거는 좀 번거로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제가 여기에서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바로 내 쓰던 폰에 내 개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구매자의 과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폰을 사들여서 중고시장에 팔았던 이 판매자의 과실도 생각 사실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문제점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고폰에는 내가 쓰던 뭐 결제정보 이런거를 전부 다 포함해서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내 핸드폰을 포맷을 해도 남아있고 그리고 공장 초기화라는 뭐 방법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해도 어쨌 그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. 이런 김쯤쯤에서 저는 그 중고 폰을 최대한 안 팔려고 하고 그리고 수단폰 반납하는 거 이런 거를 좀어 하지 말라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. 어 만약에 본인이 수단폰을 반납을 하고서라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.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어 통신사 대리점 뭐 이런 데서 그스 쓰던 폰 반납하면서 싸게 받지 마시고 차라리 제조사에서 하는 이벤트 때 그때 내 쓰던 폰을 반납을 하고 어, 이벤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그렇게 추천드려요. 을 어, 요즘에 뭐새폰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, 이런 뭐야? 그, 반납포, 쓰던 폰을 반납하는 이벤트들 많이 하잖아요. 차라리 이런 거를 이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본인은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중고 폰을 팔고 싶다. 이러한 분들은 최소한 공장 초기화는 좀어 잘해서 파시길 바래요 어 여기에 대해서 어, 저희 같은 좀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, 아래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서 하시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하시는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폰을 살때뭐이 요금제를 뭐 3개월 정도 는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,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, 뭐, 폰을 사러 가면 이런 것들 되게 막 많이 받으시죠? 뭐, 오이 요금제, 뭐, 무제한 요금제, 이런 걸 3개월 정도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.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, 얼마를 좀더 싸게 해드리겠다.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, 안, 해,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이 요금제를 내가 3개월을 유지를 해주면, 유지를 해주면, 나한테 이 요금제를 판매했던 이 판매자에게 리베이트가 나와요. 그래서, 그래서 이런 요금제를 3개월 정도 유지를 해, 해달라고 하는거지 사실 이건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의무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3개월 유지는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3개월 한다고 해, 3개월 한다고 했는데 뭐 한달 쓰다가 내가 요금제를 바꿨다 바꾸셔도 됩니다 너무 비싼 요금제 무리해가면서 3개월, 3개월 동안 유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꾸세요 다만 그 판매자와 좀 서먹한 사이는 뭐될수 있겠지만 상관없.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. 네.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, 온라인으로 사신 분들, 뭐 이런 분들은 어, 좀 어, 생각을 해보야될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때 온라인에서 이 사은품을 퍼주잖아요. 이렇게까지 해서 퍼주는 거는 고객을 유치해야 그만큼 또 자기가 리베이트를 받고 여기에다가 3개월 그이 약속이 있죠. 이 약속을 유지해주면서 추가적인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이 수입을 유지하는 이런 목적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어,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 3개월 이 유지해주는 약속은 좀 지켜주는 게 어, 나름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폰을 구매할 때는 그 3개월 유지 조건은 그 지켜주는, 지켜주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뭐 사은품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이면 어, 가급적이면 그냥 유지를 해주세요. 그래야 온라인에서 조금 더 어, 많이 받고 또 많은 사은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뭐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,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매력다하기 김상찬이었습니다.